Go, go, go, go, go. 제 이름이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웃음> 난리 브루스를 떱니다. 저희 이번 여행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동 <웃음> 형 <웃음> 어, 맞습니다. 너 타고 있니? 뭐 하는 거야 지금? 하이 하이. 빨간 맛 궁금해 하니. <웃음> 저희는 소소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웃음> <웃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네, 여러분. 지금 택시를 불렀구요. 일단은 스타벅스에서 친구들을 만난 다음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네, 지금 택시를 타고 요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 어. 은행을 홍보하려던 건 아닌데 무슨 어? 그래요? 약속 잡으면 제가 늦게 출발해도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니다 오, 반갑구만. 아이고 반갑구만. 어기 옷. 어디? 네. 어. 여기 옷. 와, 떨어졌어. 얘가 바로 조개 씨입니다, 여러분. 어. 야. 뭐? <웃음> 언제부터 그렇게 소리 이상했습니까? 내가 좀 유교곤이. 어, 언제 와? 나 어떻게 알아? 첫봤다는 조개 씨두 번째 접니다. 빵. 뭐 차가 지나쳐 갔습니다, 여러분. <웃음> 사지 어머니께서 태워다 주십니다. 오자마자 화를 내네요. 오자마자 화를 냅니다. 아침에 무었어? 야너 배백 있냐? 내 보고자도 이거 안 들어올 것 같아. 어 이거 이거 가방에서 넣는데. 어그 그래, 가방 좀. 아, 이거 진짜? 박스 빼면 안 돼? 안,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뭐 충전기? 아, 이거, 이거 들어봐, 여기, 아니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어? 아니. 꼬야기너왜 oh, no. 여기 있냐? 어? 일단 먼저 들어갈게요 네 되겠지? 아, 아, 저희는 지금 세 명, 네명다 모였습니다 아아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나는 안 나와? 넌 소리 나옵니다 방금 도착했습니다 짐을 조금 이따 고쳐볼게요 어. 제가 1팟 타고 따지가 그리고 두 번째 어. 그리고 네, 세 네, 번째는 닭쿠애네 번째는 조기아 씹니다 알았어 받고 어, 갔다 와 그래야지 어떻게 급행 타야지. 급행이면 급행 20분이야. 보진 않잖아. 여기서 여기서부터 나. 봐.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 내가 짐을 저희는 지금 짐을 붙이고 손아 영이 지금 신분증을 안 갖고 와가지고 온 가족 대출동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 배 채워두는 게 좋으실 거예요. 얘그 히트 친 거를 그거를 찍었어야지. 운동을 어. 찍었어야 어. 엄마, 아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어떡합니까 진짜 다음엔 그러지 말아 알았지 제주도 우리는 뭐 아무렇지 않지만 너네 엄마, 아빠가 더 놀랬어 오어머머머머 여러분 저희는강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주문한 도넛을 먹고있습니다 오 마이 굿니스 맛있습니까? 네 맛있습니다 다고야 어때요? 그냥 에서 못먹겠대 야 왜그래 신분증을 받아야 그래? 뭐 신분증을 받아야 될것 같아? 왜이 아마추어 아마추어같이 아 진짜 아마추어 처음 남어아 진짜 이 아, 신분증 안 낳을건데 어. 아, 최후의 난리 부르스를 떱니다. 떨 좋아요. 엄마 이카트, 오마이갓 저도 끼고 싶은데, 지금 카메라맨이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멀어져 가는 소나영. No. 어,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죠? 지금? 오마이갓트 oh 난리 났어요. 어머, 어머, 어머, 어, 피치 피치 모구 모구, 제이탄생 하나요? Wow. 저희는 알수 있죠. 날아갑니다. 영혼이 네. 날아가면 소나영은 반달 눈이 됩니다. 이렇게요.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2심들. <웃음> 이표정보면 저희는 알수 있어. 뭐야! 야, 어머니 어? 인사드려야지. 아니, 아니, 그냥 가서 가요간어딨아니요재 미안해요. 세요미안해 미안해요. 세요 감사합니다 안해요미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어 한 명은 신부증을 두고 한 명은 지금 옷이 찢어져가지고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불쌍하게 빵을 먹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 눈물 젖은 빵입니다 드디어 신분증을 타고 마음 편히 빵을 먹습니다 맛있니 친구야? <웃음> 진짜 비행기 나 혼자 타게 생겼어요 어떡해요? 이가 탑승을 마치고 출발할 예정 이번 로시기바니다 이번 탑승으로 탑승해주시기 바니다제 이름이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겨우 탑승했습니다, 겨우 탑승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스펙터클 합니다, 오늘. 안녕. 제주도에서 봐요. 제주도 도착했습니다. 라고 이거 내거 나왔다. <목소리> 보이지 소나액 내 거. 저 밑에 초록색이잖아 저거. 내 거야 저거. 가지려나 그럴 때. 저희 붕붕이. 행복할 거예요, 저희. 저희 이번 여행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흠. 강렬하게 서독다고 있어요. 우리 내년 액땜까지 다 하는 거. 어, 내년 액땜까지 다. 와우. <목소리> <목소리> 지금 두 명이 옷수선을 맡기러 갔고요. 슈퍼주 당근바지에 구두에요어 아, 저는 밥을 못먹어가 지금 고지 엄청 힘든데? 힘들어요 빨리 짬뽕먹으러 짬뽕 가보실까요? 음! 짬뽕을 먹으러 못 가볼게요 옷 진짜 치다 잘 막아주셨네 네. 아주 잘 어, 막아주셨어요 옷 조심하겠습니다 짬뽕집 야야 <웃음> 내가 전화하겠지? 수고금반 휴일이에요 <웃음> 생각있으신 분? <웃음> 어, 오늘은 날이 아닌가봐요 오늘 오늘 삼연타예요 지금 삼연타 <웃음> 진짜. 이제 지칩니다 하여간. 이제 진짜 <웃음> 이거 저거. 저거 아 이거 다요 다는 타입니다 아, 다음은 아, 어떤 게 올지 좀 해야 할지 좋어요 4인분 했으면 나지 어떻게 할거든냐 4인분 먹고 볏만먹는다 어, 아, 대박이다 콤미인데요미데 네. 네. 네. 네. 네. 내가 반지 없다. 아아아아콧나을안 좋아한다고? 음. 나 좋아한다고 음. 아. 아. 이 진짜 좋아 아, 진짜? 많이 먹어? 맛있는데? 아니 아, 아, 아. 아, 아, 한번먹어아무먹어 <웃음> 가려야겠습니다. 아, 민수야. 아, 민수야. 아, 아, 지금 밥을 먹어서 지금 텐션이 조금 없댔어요. 아, 약간 조금 근데 졸려요. 지금 아하. <웃음> 또 우리 이쪽부터 소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두봉에갈 겁니다. 그럼 거기서 만나요. 아. 안녕. 도두봉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5분 동안 이 언덕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이게 원래 원래 아 그래? 일단 한번 가보자. 아 지금... 아, 오랜만에 유산소, 유산소 운동을 하네요. 예. 너무 힘든데? 너무 어, 힘들어요. 아, 벌써 힘들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이제 조금 웬만또면1 0리 올라왔네? 1 0터 올라왔네? 아, 경사가 이거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따지, 꼬맹거. 오늘도 경사 높아가지고. 이게 또 찢어지는 거아니까 모르겠습니다. 활동인이 컸어요, 지금. 네, 여러분, 저희는 도드봉에서 사진을 다 찍었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까 밥을 너무 굵어 먹어가지고. 딱 있어요. 그냥 그런 거 같아요. 닭싸여 먹고 싶으니까. 닭싸여 먹어. 아우, 그렇습니까? 닭장 먹으러 가야죠. 안녕. 안녕. 저희가 지금 어? 엄지발가락이 지금 부러질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얘네들. <웃음> 왜 자꾸 <이렇게 웃음> 있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좀 잡아 라안 잡아. 나도 못, 못 잡아. 나도 같이 넘어지는 거야, 그냥. <웃음>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에 선생님들이네. <웃음> <웃음> 이거들 직업병이다. 아니 이거 엄지발가락에 힘이 다가가지고도저가 아, 너무 발이, 아, 아, 발이 아, 아파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니요 제가 <웃음> 안녕 빵빡빡빵 <웃음> 저희는 지금 동문시빵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빵기빵 빵빵빵 빵빵빵 저희가 지금 한 1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마셔봐 대 100% 응 100%, 100%. 100%.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잘 되는 응. 스팸 먹어봐 전이, 전이. 여기 숙소에 도착했고요. 지금 문을 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비번 모르겠어. 아 역시나 비번을 모르겠어요. 되게 예쁘다. 띠릿. 띠릿. 띠릿. 띠릿. 띠릿. 띠릿. 띠릿. 띠릿. 빨리 들어 모기 있어 모기 있어. 딸려. 야, 진짜 예쁘다. 예, 진짜 예쁘다. 우리는 여기 침실인데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깔끔하다. 야, 예쁘다. 진짜 잘 돼, 잘 있네. 여기는 뭐 옷장이랑 뭐 청소기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이고요. 일단은 불을 한번다 전체적으로 켜볼게요. 오, 예쁘다. 일단은 거실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왼쪽은 이렇게 TV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쪽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짜라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창문이 되어있고 예쁘게 잘 되어있다 한명는거 아니야? 안녕 예쁘다 완전 갬성하네요 갬성 드디어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아 맛이에요? 저렇게 저렇게 저렇딱저렇니다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많으으어요요늘게저렇 오늘 먼저애생많으셨어요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지 저렇게 저렇게 저아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짝저 맛있다. 얘 맛있다. 얘, 근데 많이 발해서도잘먹래수도 어른 됐지. 된다뭐 한자 알아서 기장이 알아서 구출하기 위한 김김운데지상황황인데요 아, <웃음> 빨리 한손안 돼! 안 돼! 여여운은안 와, 와! 오케이! 아, 시, 아, 시작! 고! 딩! 마! 운데딩마운데 귀여운데, 귀데이여운데 귀여운데, 귀여운데, 귀여운데, 귀 오디마페! 원래 이게 꽃이거 올라가자, 이제 이거 찍으려고.